안녕하세요. 패턴 스트리 박다미입니다. 이번에 비치 가운 한번 해볼게요. 비치 가운 하니까 핫팬츠에 비치 가운 푸른 바다가 떠오르는데요. 이 디자인도 원단만 멋진 거 골라서 독특하게 나만의 비치 가운, 커플 가운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원피스 상의 원형 가지고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 아리랑드레스, 했는데요 이번에도 상의원형 가지고 합니다 이상의원형 하나에서 모든 디자인이 나오는거죠 이번에는 뒤원형은 빼고 앞면 원형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의원형은 뒷판의 경우 여기서 목둘레 3cm 내려가서요 이렇게 목선만 파줍니다 이앞부분안파고요 옆에만 옆부분만 3cm 파줍니다. 이렇게 모든 디자인이 원형에서 나오니까 이런 원형은 몇개떠 놓으시고 하시고 싶은 디자인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시면 됩니다. 뭐 예쁜 디자인 봤다 하면은 그리는 거죠. 여기서 뭐 요콜 넣는다 치면 이렇게 요코 넣고 뭐 절개해서 샤링도 넣고 또 여기서부터 나인도 넣을 수 있고, 또뭐 중간에서 음, 이렇게 끊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디자인이든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주름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뒷판 원형 터도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여기 목만 파주고, 앞면은 기본만 뜨고요. 또이 후드도 기본 후드가 있는데, 기본 후드는 코트 할 때, 너그러운 코트 같은 거할 때, 보여드리고요. 지금 그냥 바로 비치 가운 조금 기본에서 좀 벗어나게 푹좀 눌러 쓰고 풍성하게 이 카라처럼 이렇게 어깨까지 탁 들이우는 그런 후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놓겠습니다. 사이즈를 앞, 앞면 부분 이만큼 좀한한뼘 정도 띄워 놓고 중간 쯤에서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여기 힙선입니다. 우리 허리에서 18cm 불변의 원칙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 힙선까지만 저는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힙 밑으로 또 농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절개해서 후리아에서 농으로 하고 싶으시면 농으로 하셔도 되고 뭐 박스로 하셔도 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후리아 넣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절개해서, 풀러서멋있게 들이오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구요. 이게 힙선입니다. 그래서 허리선에서 18cm 내려가는 게 불변의 원칙이죠.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거꾸로 넣겠습니다. 윗부분을 쓸 거니까 제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힙선, 허리선. 그리고 여기서 앞 길이, 앞 길이, 이거 66 사이즈 인데요. 42죠. 앞 길이는 목 어깨 옆, 아 어깨 옆쪽에서 유선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이즈 재는 법이 다 따로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서 에 위로 올라와서, 낫습니다. 암을 잔나야 되겠죠? 사분의 일은 암을 24죠? 용이 되니까 24. 여기서 육아슴 둘레 24였습니다. 2cm 여유분, 그리고, 박스니까, 그냥 기준선, 내려가겠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아픔, 19. 2분의 1 아픔 넣습니다. 19를 넣은 다음에, 어깨선 3.75. 내려가죠? 8cm 다 되게 되다 갑니다. 목 둘레, 7cm, 안으로 7cm, 아래로 7cm. 기본, 기본선 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선 놓죠? 여서는 뒤어깨 뒤어깨 놓죠 중심 이 점은 암을 그려줍니다 25 내려가서 2분의 1 2장 놓고요. 뒷판하고 앞판 차이점은 다스로 뒷길이하고 앞길이 차이점입니다. 다스로 빼줍니다. 그럼 이제 앞판은 다 됐고요. 후드로 해볼게요. 우선 냉단 부분부터 줍니다. 3cm. 3cm. 낸단 부분을 주고요 주고 여기 앞모 2cm. 가주고요 6cm 아래로 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하셨죠? 원 기본 선에서 이렇게 그리고요 일센치 기준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선에서 목선에서 뒤 목선 2분의 1 목선을 덮습니다. 2분의 1 목선 뒷모 제가 쟀더니 11.5가 나왔습니다. 11.5, 11.5. 다음 상태에서요 3cm 여 여기는 준 상태에서 여기서 후두 길이를 놓습니다 2 5가 기준인데 이 기본은 제가 후두 너구렁섬에 후두코트 할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빗집가운은 2 8 38, 42까지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8을 놓고 싶어요 크게 어깨까지, 어차피 손매는 이제 안달릴거니까 어깨까지 탁 덮이게 쇼처럼 떨어지게 좀 크게 나누겠습니다 38로 놓을게요 여기 길이를, 길이를. 38이면 이렇게 기준이 되죠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이 선에서 이 선에서 이 각에서 8cm 정도 되는 지점에 지점에다가 2.5를 나갑니다 이 선에서 2.5 이 지점에 이 지점에다가 8cm. 8cm 각 나오는 지점에다가 2.5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걸 그려주고 갈까요? 손 부분은 어깨 허리선에서 요선에서 허리선까지 닿게 꺾임선을 잡아줍니다. 1cm 내려간선 말고, 이렇게 한다. 꺾임선 잡아주고, 이거를 각자 휘어진 부분으로, 곡자 휘어진 부분으로, 기준선을, 기준이 아니고, 이제 이 모자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뒷목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1cm 올려주고, 1cm 들어와줍니다. 이렇 쳐줍니다. 그리고, 이 뒷목 넣은 이 뒷목 넣은 사이즈죠? 여기서, 12, 13, 여기 중심에다가, 다스를 잡아줍니다. 3cm 나간 거 1.5씩 빼서, 다스를 잡아줍니다. 해주고요. 1cm 좀 올라갔죠? 그러면 1cm 여기다 기준 세놨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목선은 이렇게. 그러면 모자 후드캡 모양이 딱 나오죠? 이렇게 좀.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7cm 기준한 위치에서 여기 12cm 나갔죠? 12cm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1cm 1.5 쳐주겠습니다. 기준선에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쁘게 이제 헤드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깎아줍니다 1.5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유선이죠 이 c m 들어간 선 유선에서 이쁘게 그려줍니다 여기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도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이거를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절개하면서 이쁘게 자연선으로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절개를 해야지 손이 기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죠? 쉽게 나왔습니다. 사이즈 각, 각 부분 다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서 모자를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각에서 7cm 기기난돼서 상태에서 이 굽목으로 뭔가 리고 먼저 이렇게,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어깨까지착 접힙니다. 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뒤로 뒤로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톡. 톡 눌러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핏판이, 여기 뒷판. 뒷판이, 이목이. 여기 달판니다 표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정 38 했는데 아마 티등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뒤집가운 원형을 지금 제가 떼어냈습니다 후드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다시 설명 정확히 여기서 후드 부분 놓으면서 원형 뜨겠습니다 원형 그릴 때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요, 영상이 좀 잘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히 여기서 그리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패턴을 뜨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훌도 주고 좀 패턴지가 모자라는데 농으로 한번, 여러분은 농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후리아 넣고 또 여기 가벼운 주머니까지 좀 넣어서 이렇게 주머니까지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선, 어깨에 기준선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낸단분 줬고요. 이낸단분 줬고요. 여기, 8cm 나간 위치에서, 각, 8cm 나간 위치에서, 위치에서, 여기 2.5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줬죠 폴드 부분 38 놓겠습니다. 38 놓고요. 각을 잡으면서 25cm 기본 나가줍니다. 1 5 c m 기분 나간 데서 빛집 가운만 지금 모든 무드, 는드는 25에서 끝나는데 지금 빛집 가운만 앞에 퐁눌러 쓰기 위해서 12cm 나갑니다 아유끝엔지가좀 아슬아슬하게 됐네 이렇게 나가서요 기본선 그려주고요. 그려주고요. 여기서 1.5. 많이 길으니까 기본은 1cm인데 1.5 쉬어주겠습니다. 여기 센터 부분. 센터 잡아놓고요. 여기서 7cm. 말합니다. 7cm. 7cm. 기준선 잡아놓고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요 가슴 부분, 요 가슴 부분 있잖아요. 가슴 부분에서는 0.5 살려줍니다. 살려주고요. 얼굴 부분, 얼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중앙에. 여기서 1cm만 안으로 휘어줍니다. 1cm만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안으로 휘어주고요. 그리고 곡자가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선으로 이렇게 휘어줍니다. 이어주고 이렇게 휴어줍니다. 휴어주고 그리면 됩니다 여기 닿해 그리구요 중앙에서 여기 닿해 그리구요 또 여기 닿해 그리구요 여기 1cm 들어간 선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 이렇게 그려주면 가슴부분 여기는 살짝 살려주고 여기 올라오면서 얼굴부분 1cm 파줬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예쁘게 그리시면 되는거고요또 이렇게 그려 놓고 또 자르면서 뭐 수정도 하면 됩니다. 자연선으로 그리는 것이, 뭐 모두자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자연선으로, 자연선 따라 그리는 게잘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1cm 들어갔고요 여기 1.5. 내려갔고요. 여기 7cm 들어왔습니다. 여기 1cm 올려주고 1cm 들어왔습니다. 이제 목둘레에 이목 2cm 파졌고요. 1cm 표시하는 상태에서 목둘레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올라간 부분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래 부분, 또 디자인 또 하시고 싶은 디자인 하시고, 이 후드는 다른 코트처럼 이렇게 절개를 안 하고, 그냥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만 뒷판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여기만. 연결되고 커매가 어차피 없으니까 어깨까지 탁 덮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